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밀리패드가 있어요 이 이름이 옐로우 밴디드 밀리패드? 어 그런 것 같아 오네 옐로우 밴디드 밀리패드라고 하네요 와 진짜 커요 와 손바닥이 요만한데 지금 와 거의 지렁이급? 야 뱀급? <웃음> 굿? 굿 Good. 여러분 드디어 칼라판에 도착을 했습니다 칼라판 어. 자, 이제 바로 점심을 먹고 다 산으로 가서 채집을 하려고 합니다. 와. 가자! 가자. <웃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저희가 칼라판에 도착을 했어요. 칼라판에 도착을 해서, 아니다. 인도로섬이죠? 인도로섬에 칼라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호텔로 이동하고 있는데 맛있는 거 먹고 바로 산으로 오를 계획이에요. 오 어, 일단, 어, 일단 자 정군이 님. 어때? 손감이 어떠시죠? 잘 아마 한다. <웃음> 자, 이 앞쪽에서는 이제 현지 헌터분하고 네, 현지에서 저희 가이드 해 주시는 이제 한국분, 한국경. 네. 그렇게 <웃음> 지금. 네. 이제 바로 채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제 저희가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완전 정군이네요, 정군 어머 네 지금 이제 슬슬 올라오면서 습펴보겠습니다네 여러분 이제 여기 산에 산에 올랐는데요. 진짜 습해요. 엄청 습하고 이제 덥기도 한데 그나마 도심 쪽보다는 덜 덥네요. 일단은 바로 여기 나무 같은 거 살펴보면서 곤충을 잡아볼 건데 음네 초반에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안 나오는데 일단 계속 찾아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보석바구미가 나왔어요 보석바구미 와 예쁘다 오, 여러분 이건 진짜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많이 잡아볼게요 자 그럼 채집 스타트 여러분 여기 지금 밀리패드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크기는 되게 작아요 한 손가락이 이 정도라고 치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됩니다 와첫 번째로 보는 밀리패드 와 신기합니다 자 계속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여기 어치가 있는데요.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위장색을 딱 끼고 있어서 이게 멀리서 보시면 거의 안 보입니다. 와 이거 신기한 생물들이 엄청 많은데요. 여러분 여기 또 보석방구야 나와줬네요. 와 이거 진짜 예쁩니다. 엄청 예쁜 데 크기가 진짜 아쉽네요. 얘는 좀만 더커어아어 아. <웃음> 어, 놓쳐버렸습니다. 아이거 많으니까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는 또 나비가 되게 많아요. 나비도 많고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사막인데 사막이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 어, 뭐야? 와 이런 곳으로 가네요 이제. 어. 이스라? 와 이렇게 담장을 담장을 넘어서 갑니다. 우와 우와 위험해요 위험해요. 오와 보. 음. 와 이거 리얼리티 진짜 와 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제 담장 갖고 있는 두건조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길이 제대로 안 나와있어가지고 아좀 위험한 것 같아요 되게 음, 인도네시아 느낌이 아닌데 여기도 상당히 좋네요 자, 여러분 여기보시면 이제 사막이 가있는데요 와 이거 우리나라 넓적배 사막이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요건 다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 이제 개미도 있어요 개미 개미인데 우리 한국 게임을, 한국에 개미 있는 개미가 훨씬 커요 그리고 턱이 얇고 좀 깁니다 크기나한 어? 2cm? 2cm 정도 되네요 여러분 여기 개미집인가봐요 <목소리> <우와>. <목소리>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밴디드 옐로우, 뭐, 어쩌고저쩌고. 밀리패드입니다. 옐로우 밴디? 네, 옐로우 밴디 밀리패드라고 하네요. 와, 근데 진짜 커요. 얘들이 근데 이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액체를 내뿜거든요. 그것 때문에 만지면 진짜 냄새가 오집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여기 거머리가 있어요. 거머리도. 거머리도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두꺼비도 있어요 자 이거 커먼토드뭐 그런 두꺼비 종류인거 같은데 여기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네 계속 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국내에서 미모사로 이제 판매되고 또 있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 미모사 특징이 딱 건들면 이제 입을 오므라 입이 또 오므라 되잖아요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오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오므라드는거 이런데 이렇게 또와 이게 지금 엄청 많아요 여기 와자 이제 본격적으로 채집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털이 채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석버금이 한 마리 나와줬어요 자 이제 제가 저번에 잡았던거하고 좀 다른 크기죠? 꽤 큰걸로 보입니다 이게 와 진짜 예쁘다 이런 보석박음유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조금씩 나오네요. <웃음> 오 대벌레. <웃음> 오, 오 우리 아이는 청동풍매이 같은 같은 종류. 자, 여러분 여기 방아벌레 나왔어요 지금 와. 딱딱거리는데 크기는 단 손가락 한 마디 반? 한 마디 반 정도 되네요 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헌터 분들이 대벌레를 또잡았어요 이건 지금까지 잡혀던 대벌레 중에 제일 큽니다 <웃음> 어, 큰데? <웃음> 네 솔직히 가시대벌레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대벌레도 나쁘지 않네요 어, 와우 에메랄드 빛. 와우. 와, 여기. 자, 여기 보이세요? 빛깔? 에메랄드 빛인데, 이따가 한번 살짝 발 담아볼까? 이거... 그쵸.